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박영민목사님하고 그냥 식사 자리니까 수요일처럼 갇혀있지 말고 편하게 입고 와라. 그런데 이런 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감과 찬양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박영희 목사님 코뿔소처럼 거침없이 <웃음> 전진하는 모습을 배웠고요. 저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가는 그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아, 네. 아, 네. <웃음> 네, 우리, 어, 아,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팬데믹에 많은 기도 음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나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을 돌파하고 싶은데 어떤 음악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틀수 있는 음악 우리 기도자들은 다 그런 고민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튜브에 기도 음악을 탁 쳤는데 박영민 목사님 이 음악이 나오고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그 음악을 틀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게 된 거죠 야 너무 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소름수 목사님과 함께 벌지니아와 그 다음에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이스라엘 제이 때문에 여행하는 이제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 아, 서른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박영민 목사님이 계신데 콧불소 목사님이시다 이분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일어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긴 자동차로 이제 여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운전을 하는가 그런데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아다도 했지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로리아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는지 벚꽃에게도 사연이 있듯이 저의 사연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른수 목사를 소개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의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랑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반응을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은 반응이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른수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구나 이러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서른수 목사님 가장 가까이 들란데에서 지내다가 조금 이제 멀리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락도 좀 드문 드문하고 사실 애틀란드에서 처음에는 가장 많이 만나는 분중에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알리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좀 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좀 말씀을 주세요. 제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사사기 4장과 5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막 쳐들어오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느 사사를 세웠냐니까 드보라하고 바람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장관 시스라와 군, 그 가나안 군대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드보라와 바람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군대장관 가난 군대장관 시스라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죽냐니까 이방여인 야애를 통해 죽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생명의 삶의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야애를 축복하는데 모든 여인보다 야해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구원을 도운 이 이방인 야해를 축복하는 장면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늘 조하라 목사님과 서른수 목사님을 통해 들어왔지만, 박영민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어왔지만, 아, 성경에 내가 잊고 있었던 개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구나.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유대인을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말씀 목상을 통해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너도 야일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겠니?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너도 야일처럼 걸음을 걸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른수 목사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와서 포기하려고 했었다 목사님과 멀어지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제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딱 지났는데요 소련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드보라 가나니 여사가 예 미국 방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드보라 가나니 여사를 맞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그리고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열렸을 때가서 당연히 드보라 가나니 여사 저희 교회도 오시게 했죠 제가 겁도 없이 드보라 가나니 여사님을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드보라 가나니 여사와 이들의 방문을 통해서 제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드보라 가나니 여사가 이제 와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다고 누가 근데 선물을 준비해줬냐니까 이스라엘에서 드보라 가난이 여사의 친구가, 아, 드보라, 미국 가면, 미국의 목사님들을 이제 만날 건데, 그 목사님들께 이 선물을 드리세요 하고, 선물을 이스라엘에서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을 준비해준 사람이 누구냐니,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선물을 준비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사님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에 같이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드보라를 나타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야엘이 선물을 준비했더라 드보라의 야엘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게 하시거예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예서가 너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냐 너도 야외처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알리아를 위해서 전진하지 않겠냐 말씀하셔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샬롬 월드미션을 저는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렇게이다 배우고 있는데 박영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다시금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박영민 목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저렇게 콧불소처럼 거침없이 한번 나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거침없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거야 할렐루야 메시지와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에 다시금 더욱 견고하게 이스라엘이 새겨졌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께 바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강력한 러분여으분 여러분, 아버지여주님 여러분, 여시분 여러분, 여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러분립니다 아멘 아멘 러분여러말씀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주님 여러분, 여러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누구도 쳐다보지 는한 가부한 사람을 위해 에디아를 통해 주시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나만큼 많이 하는 목사가 없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저만큼 많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설교를. 아무리 유명한 신학조사도 여기 가면 그 얘기밖에 할게 없잖아요. 아니, 본질적인 거몇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전체럼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예, 네, 이방요인에 의해서. 그런데 목사님은 부르시는 능법이 너무 놀랍잖아요. 이건숙종만 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신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프리카의 목숨을 걸고 저는 은퇴하면 아프리카 가서 내심장을 붙겠다고 응원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이 났거든요 큰 교회잖아요 그거물 수백 짜리잖아그데 우리 교회가 불타고 있는데요 교육관이 소방원 투입해놓고 그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우리가 소화했어요 과학사 연구소 함께 들어갔어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우사님 정규의 노정입니다다 소화가 됐으니까 염장에 마술수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갑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요 그 건물에 왜냐면 아무나 두울 수 없지 않아 불바 꺼진 상황이니까 이 유라시이 불을 이렇게 켜고 이렇게 다니는데 심간이 오져버릴 것 같은데 가지고 물을확불했어요 제가 저희살려주시군요살려주시군요이 핸드폰 후래시 불에 소귀통, 소귀가 까득한 소귀통 세 개통이 나가게 있는데요 전부다 타고 있는데 이게 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탔으면 이 건물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나는 나는 목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방아 책임자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복귀를 할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건져 주신 거예요 바로 일주일 10일 뒤에 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베이기부다 예약돼 있고 제가 25명을 내리고 왔거든요 아프리카로 근데 송구사님이 어떻게 방송사님 왔니? 교회불 몰랐는데 아니 다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합니까 제가 수면제를, 일, 수면제를 매일 먹고 일주일 내내 샀어요 이 사고 수습을기해서 잠이 안와요 교회가 불안는데 둘이 잠이 오고 있어, 다행히 목사가. 그 수습을 다 하고, 아프리카로 달려갔어요. 그아프리카의내 소토라는 나라에서, 백두산이 2800m 조금 안 돼요. 2790m에요. 근데 제가 간이 나라는 3250m에요. 이거를, 봉오리를 왔다 갔다 요 계속. 그렇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는 거의, 거의 없어요. 저처럼, 군대를 몰고 가는 경우는 아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곳에서 차, 워낙 많은 고개를 넘고 높다 보니까 차에 불이 났어요. 밖에. 그러니까 다 타버린 라인이. 그래가지고 이 차가 아니꼬짝이가확 꽂힐 뻔했어요. 완전 전원 순교 저의 꿈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 차가 수도이된 거예요. 멈췄어요. 그래서 그 높은 정상에 3 2 0 0 2 5 0 m 지에서 차가 치친 거예요 이게 내려갔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차를 수업시켰어요 브레이크는 아예 들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 차를 기적적으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밤을 새워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분도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도와달라고 거기는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그 높은 고지에 차가 지나갈 일도 없고 그 밤에 뭐 누구도 도와주러 라카를 부를 수도 없고 이제 거기는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우리는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라스의 갱로스한다라 천사는 또그래막넘어하고 있는데 차가 하나딱서더니형아 하나 뿌여 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라 했더니 자기 착딱가더니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차를 다 고쳐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보세하나님세요하나님이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고지님 천사를 보내주는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동할 수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회 세우고, 옴물 타고, 사회가 계속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주님 엎드렸어요. 주님, 왜 저를 살려주셨나요? 우리 교회 그거, 저기 통색에 불 붙었으면 그 건물 날아간대요. 소방대원이 그래. 소방대원이 그래. 우리 교회 소방대문이. 목사 이, 이기름불 붙었으면 건물 툭쳐 날아가버립니다. 그냥 촤악 하서전 층에, 예, 그 위층을 깨고 퍼져버린대요. 불이. 이거는 불가능하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올드 브릿지 미션 대표 잖아요 가슴에 이거 20년 전에 만든 조기거든요 5천원짜리 조끼인데 왜 지금 도 입고 다녀요 저는 어딜 가 예. 수만명 교회에 뵙 설거예요 이걸 설거, 설거예요 제가. 근데 이 올드 브릿지 미션 사약이 그때 마감될 뻔했어요 예 이제 끝예 너는 이제 끝 그런데 이두 군데를 살려줄 이유가 뭘까 하나는 목회 하나는 성교 엎드렸어요 저는 왜 살려주셨네요 그랬더니 엔드타임을 전해라 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어느 정도 내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해줄자 네가 전해줄 수 있겠니? 아, 네. 내가 팍팍 울었어요 나는 계시록 설교 해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엔타이 메시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뭐, 한, 열번 하면 더 이상 전할 게 있을까? 주님 구도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뭐, 이런 설교가 좀 끝날 줄 알았어요. 계속 메시지를 주님이 잘한셨어요 아멘. 네. 그리 제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제 설교를 놓고 엔타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한 100만 명을 깨워주십시오. 아, 네. 저를 부르셨다면 100만 명을 깨워주셔야죠. 100만 명을 깨달아 기도하고, 그 기도음악도 제가 100만 명이 이 기도음악을 들으면서 깨달아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 애써따라고 둘이 앉아서 이 기도음악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음악을 녹음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몇만 명과 함께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그 기름음이 강해집니다. 이 기도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벽이 나요. 귀신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패넥이 터지기 전에 만든 건데, 이거 만들자마자 패넥이 터졌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전화가 오는데요. 목사님 팬데믹에 병원 문도 닫았다는 거야. 아픈데 갈 수가 없어, 병원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막 몸이 막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기도가 돼야겠다. 그래서 탁, 기도음악이, 제 기도음악이 뜨거 제가 만든 기도음악이. 이걸 막 아이패드 틀어놓고, 핸드폰 두개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놓고 막 기도했죠, 혼자. 근데 병이 떠나버려. 통격이 다시. 이런 기적이 전 세계에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우리 박희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음악을 들으면 기도를, 뭘, 하나님께서 깨울 사람들 이렇게 기도음악을 들으면 깨워주시다 그래서, 어, 제가 엔탈임을 전하게 됐는데, 갑자기 10월 달경에 예, 7월부터 전했어요.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 예, 7월 첫째 주에 도착해, 한국에 도착했데그 다음 주부터 엔탈임을 전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준비해라! 저비 위해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때부터 전했고, 딱 3개월 지나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막 가라는 충동을 막 주신 거예요 몸도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내가 화재도 있었고 이스라엘 옆에 갔다 와서 막 이런 본주 안에서 몸이 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내 마음을 막 계속 저쪽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겠어요 주님 근데 내년에 갈게요 내년 2월달에 갈게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저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리님이 금방 전화를 했어요 나좀 데려가라 내가 이스라엘 가야될 만한 뭔가 하나님 막 심장을 두드릴때 불을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 같이 가시죠 내가 경방독님이랑 갔어요 갔다가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서서 주님 저를 왜 이스라엘 부르셨나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 뭘 해야죠 저에게 무얼 맡기려고 이스라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도시에 교회을 세워라 아, 네, 네. 이스라엘 네. 모든 도시에 교육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어요. 아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보니까 교회가 없는 도시가 70개 도시에 단한 개도 교회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에 단한 개도 그래서 아 내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웠듯이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리고 내 뒤부터는 이스라엘 아무도 갈수 없었어요. 예, 네, 대한항공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2월달에 가자고 했는데 10월 말에 가게에서 11월 초에 팬데믹이 터졌거든요. 근데, 어, 나를 재촉한 이유가 빨리 이스라엘 가게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다고 전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저희 곱소 TV로 하루에 만명, 만오천명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자 했더니 재정들이 만나라고 시작했어요. 나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교회 하나는 세우겠습니다. 옥사님 얼마나 어요 네. 예. 한 달에 이스라엘은 비싸지만 이남부지역 이런 도시는 한 달에 100만 원 월세를 15개월만 내주면 그분들이 자립을 합니다. 자립을 못하면 또 추가 지원하겠지만 대개는 다 지원합니다. 자립을 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신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고, 에, 준비가 되면, 열명 정도, 세가정을 떼서, 분림 개척을 시켜줍니다. 제정은 우리가 다 됩니다. 예. 우리가 서진성 교회가, 이걸 학교를 준비해 줬고, 저에게 이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정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기, 바로 직전에 4개 교회를 일단 개척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 달에 열개씩 교회를 개척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가, 폭풍적으로 <웃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저를 보르신 부르신 이었고 순종 했더니 저를 통해서 저는 순종만 했어요 근데 알리아도 어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가 갑자기 성대 결정이 걸렸어요 하루에 7시간 기도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다보니까 성대가 날아가버렸어요 그래서 말더 이상 못하게 의사가 말하지 말아요 더 이상 당신은 설교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하고 죄악 하고 있는데 알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지금부터 알레아리하라 내 백성을 귀환시키는 사역를 시작해라 그리고 어디로 누구에게 하냐 아무도 몰라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편물이하나또내 책상에 소로수 응? 목사님 어느 맨패밀리가 보낸 브레슈어가 도착을 했어요 아 여기다 하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전화번호에 소로수 목사님 전화하고 저렇게 미국에서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나는 하나님 부르신 받은 사람인데 알리아를 위해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었 나는 아프리카 속에서 했기 때문에 9월달, 에 10월달에 그 해에 티오피아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오슬렘브 테러 단체가 정부가 준 주소를 가지고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준 믿는 유대인팔라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팔라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정부에줘 줘. 누구에게모오슬렘브 테러 단체한테. 그러면 그테레비전을 총을 가지고 그 주소로 찾아가서 애들 문앞에서 총을 사 죽이러 가요 그래서 500명이 죽은 거야 이걸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렘소 목사 때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야요 나는 에티오피에 유대인들을 도고싶어 내가 베이0를한대 뛰고 싶다 그래서 얼마냐 하든뭐 30만불이래요 그 내가 한달 안에 띄우겠다 그런데 이분이 잘안 믿. 뭐, 어 이상한 목사가 또, 또 이렇게 해. 그런 줄 알고 설목사님 나중에 내얘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어게조금만한 단체가 한달만에 비행기 한대를 띄워. 그때 우리는 1년에 8대를 띄었습니다아 어, 네. 네. 우리 소위가 신거예요 네. 알리아 이크만 해도 울어요 울어 손도이퍼요 퍽퍽 울 목사님 어, 저한명은구했거예요한명구했가 얼마일까요? 한 100만원 정도 되지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나도 한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 한 대가 아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100만 원, 300만 원 되면 배기 한대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띄울 수 있는 거고. 교회 세우는 거 1,500만 원? 2만 불? 1만 0천 불? 뭐, 이거는 큰돈 아니거든요. 또 자기가 평생에 교회 를에 세우는데, 아프리카에도 그 정도 들거든요. 예, 네, 근데, 건물을 짓는 줄알더니 건물을, 이스라엘 건물 짓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짓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세울 데도 없고, 그분을 사거나 임대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쉽게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있다고 생세하니까 전, 목사가 이사를 가요. 이 자리에 가요. 이 전도단을 이사를 가요. 이전도단을 키우는데, 저희 함께하는 서진성 교회가 한 달에 6천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6천만 원을 보내서 8개의 신학교를, 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체도 하지도 않고, 어제 서진성 교회와 저희 월드브리치 미션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성교를 하시던 우리 한국교회 어느 단체도 이 교회 개척 사역, 아, 그 전에, 인 임도의 목사 여러분이 그렇게, 그, 하셨, 하셨죠. 그러나 그, 그 임도의 목사님도 우리가 세운 학생들이에요 예. 그 우리가 세운 교회 의 목사님들. 예. 그래서 교회 세운 이 사역은 서진소교와 월드브리지 미션을 통하지 않으면 어디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이 지금 이제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고, 이번에 에, 한국으로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성경적 계시가 있는 관계라는 걸 깨닫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 보고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유대인 목사들이 많은데 그 지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엔드타임을 전하는 유대인 목사들이 없었어요. 예수님 도도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의 유대인의 정체성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기를 듣고 이분들이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 이름을 전해야겠다. 이스라엘 해보은예수님이 재림의 증조인데 우리가 이걸 전하지 못했다. 이런 간증들콥서트에 보면 유대인 목사의 간점 하루에 하나씩 올려놓있습니다 지금. 예. 전부 다간증을 하는데 이분들의 입에서 왜 이방인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기나 질투감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는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기도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직접 이안리안예 어, 기도하고 또 원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는 일이 진짜 아니었다. 아, 그냥, 그냥, 그냥. 제가 뭘 하는게 아니라 이끌려왔다. 우리 어, 조하나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분한 분이 한들 간증이 너무 많은거예요 어, 이렇게 이끌려왔지 여러분들이 어떤 있어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 알아요. 어, 박초상 목사님의 교회가 아직은 열리지 않았어도 목사님의 눈물과 예, 이런 사연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사님을 선택한 교회는 목사님을 선택한다는 그 교회를 선택한 거거든요 네. 괜찮않습니까 네. 목사님 한 번은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를 함께 보는 겁니다 네. 그러나 아직, 예, 아직 아직 모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기도로 그 열매를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고 어, 저는 이 간증을 콤피소TV로 예, 하면 아는 사람이 저처럼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별로 간증한이간증은또 오래 역사적인 간절해요. 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우리 코플소 박영민 목사님을 애틀란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박영민 목사님과 팀이 오셔서 애틀란타에 영적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박영민 목사님처럼 거침없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야 되겠다고 다시금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